자 일단 파워 블라 블라 블라 블라스트 블라 블라 블라 블라 해가지고 디부터쫙 걸리지 감전 들어가지고 볼스 볼스 빡하가지우리추피까지 올라갔고 이번에 이거 엄청 날수 있어요. 촥 18만 나오는데안죽을다요아 이거는 연반이라서 그래 리뷰를 딱 시작하자마자 이걸 또내릴또 또 이렇게 하네까지하자안 막아질 걸 이번에 깡 보사지 보는 게임. 멈춰! 영천 철스틱불야 오늘 또 감전사다 감전 8만 6천 나왔는데? 이 장난이 아니지? 감전질 만만하지 않지? 내렇지 않아도 뽁뽁뽁뽁나 아픈 하이 전설의 대기 오늘 하나 탄성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한번 들어봐봐봐. 형도뭐 예능각 잡으려고 그렇 짓지 않고 진짜 아니고. 봐봐봐. 이번에 엘렌이 새로 나왔잖아. 오늘 팬티 좀 준비해야 된다. 지릴 수 있어요. 자, 개성이 요정 중력이 피해를 주면 주피 증가하는 데다가 감전 부여한다. 세명세개 들어가, 3개 들어가지. 그러면 그 스킬 1번 스킬로 때리면 어떻게 되는? 버프 스킬 사용 불가능까지 해가지고 또 3개, 합이 6개, 6개. 디버프 6개 들어가지. 자, 그러또 감전 디버프 걸려있는 적은 어떻게 되 받는 피해 30%가 증가돼 있어요. 지금 이제 빌드업되는 건 느껴지나? 빌드업 좀 점점 되고 이제 상대한테 디버프 지금 여개 들어갔어. 그 상태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릴리아가 등장한 거야. 적군에 걸리는 디버프 한 개당 제스의 기본 능력 10%씩 증가, 10. 총 50% 증가. 그 상태에서 자기 재생이 또 뭡니까? 자기 최대 생명력 10%만큼 추가 딜이 들어간다. 기본 능력 증가했다는 건 재생이 높아진 거고 재생이 높아지면 기본 딜도 세지다. 그래서 들어가는 첫 번째 1번 기술 세도기가 일성이 인데 15만 2성씩터집니다침싹 어. 자 그러면 그거 치기 전에 킹이 이제 전체기도 또 하나 써주는 거야. 전체기나 써주면 어떻게 되노? 주피 2 5까지 증가. 그 다음에 서버에 처 대까지 넣어놨으니까 상대 디버프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아군 기본 능력치까지 증가. 붕침 싹 돌게. 출발. 결투에 들어갑니다. 충격적인 대결 오늘 한번 선사해 보이도록 하. 어, 연반 얘기네 하필 연반이 죽던가? 안면이 죽거든? 안면은 첫 번에 킬라거든? 연반입니다. 일단 파워, 블라, 블라, 블라우, 블라스트 해가지고 디버프 쫙걸렸지 감전 들어가죠. 어스, 어스, 파 우리 주피까지 올라갔고 이번에 이거 엄청날 수 있어요. 촥! 18만 나오는데안 죽었다요. 아, 이거는 연반이라서 그래. 리뷰를 딱 시작하자마자 이걸 또 내려 또 이렇게 하는. 까지 저항해 주 봐. 자, 이번에 킹패가좀잘떴네 킹으로 조질게요. 자, 킹한장 던졌을 때 이미 감전. 또 킹, 또 킹. 자, 여기 여러분 막 강격이 더세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아니, 절단이 더 세. 절단이. 강격 먼저 쓰고 자, 마지막에 절단 쓰는 거야 왜냐면 특히나 2년에 대신 자리를 내놨거든 자리를 내놔서 치피가 없어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게 더세 만약에 상대 인내율이 겁나 높은 덱이야 예를 들어서 발렌티까지 쓰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간격이 더셀수 있죠 야야성물 있구나 성물 있어가지고 지금 풀피 됐어요 아서 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아주 때릴 맛이 좀 나잖아 이러면 자빡끄닥 한번 때리고요 선물 한번 던지겠습니다 켜도작 디버프가 활를걸렸다지지 아, 와, 아, 디버프 많다. 와바바바바하고 야, 야 하, 이거, 하, 어, 이거, 어, 이거, 많이 10, 10, 단단하네. 15만. 그래도, 형 말한대로는 맞지? 일성 하나씩 던지는 15만, 15만 <웃음> 이상. 아까 18만 8천 나왔다, 처음에. 시바바, 야. 야, 마. 형 보막도 있는데, 어디서, 야, 보막도 못 깨는 자식이 어디서. 와, 삼성? 어쩌구리, 야. 니 검이 단단한지, 내 선물이 단단한지 한번 해보자. 야, 15. 자, 25. 자, 거물을 확내고 있는데. 너의 엑스칼리버, 너의 그 자랑스러운 엑스칼리버를 두 동각 내주마. 자, 안 막아질걸, 이번에? 깡! 뽀사지 뿌는기다, 임마. 형, 오랜만에 또 샷건 치게 만들지? 뭐야? 야, 저왜 죽었냐, 저거. 감전. 자, 이게 바로 신규 엘레인과 크리스마스 릴리아의 콜라보다. 만약 상대가 암멜이다. 첫턴의 암멜 뭐가 떨어진다. 암멜이, 암멜, 오케이. 반가워요. 29만에 엄청 템도 괜찮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 어떻게 한다? 서로로락 어? 디버프를 거는 역할밖에 안 돼? 이거는. 딜은 쓰레기거든.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암멜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던지 뿐입니다. 안메라 봐봐봐, 싸자가 디버프 다들 어갔지 디버프 벌써 야 복속 복속 복속 한번 치주고요. 전트 23만인데 이건 단일한데? 단일한 다니엘 16만 8천. 이거 버틸 수 있는 안메리 잘있는거야 말이야. 만약 에 내가 후턴이면 안메리 이제 막 치가지고 자기한테 덫붙였잖아그 안메리는 잘안 죽어. 그 안메리는 다못 죽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더운 형님 다당은 아니 킹. 아, 킹이란다. 쿄, 쿄가 방금 쿄 같은 애를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먼저 뭐가지를 뽀사 뿌는 게. 또 이번에는 또 와, 또 패가 이렇게 또 맛있게 떠줬네요. 에이, 너무 세겠는데? 셰스티포. 자, 가자. 셔스티퍼, 쏙 쏙. 커터 카웃 사십오만 뜨고 있고요. 자, 쿄박카우 십사만 육천. 이거 어? 프가 지금 풀디버프가 아니었어. 한명 죽고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역속인데 십오만 가까이 나왔지? 음. <끝> 그냥 이성으로 톡톡톡톡 야여또감전사이 야, 5만8천 감전딜이 5만8천 나왔는데 감전딜이? 이쯤 되면 지금 영거 오늘 진지한 거느껴시지 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팬티 빨리 준비해놔라 자, 오랜만에 나오는 진짜 약간 뭐랄까 저절로 막 팬티가 필려해지는 그런 대기다 이렇게 29만4천 세팅도 괜찮은 그런 친구들이다 그죠? 자어디 갑니까? 요거 하나 가고요 요거 하나 가고 요렇게 간다 아, 여기 공식이에요 공식. 암기하세요. 봐봐봐. 디버프 봐봐. 몇 개고 지금? 어, 디버프가 세상에. 막 했지? 무슨 무조건 치다 해서 그러면 주피까지 증가됐다고 임마. 감수 때문에 밥피 증가. 우리 킹이 치가지고 주피 증가. 여기 이제 디버프 개수 때문에 막 자기 기본 능력치 덕지덕지. 막쳐들 거까지 받고. 내가 지금 이해돼죠? 뭐 뭐가 수를 많이 증가돼 여기저기서. 자, 막 치는데요. 마지만 하고요. 그런데도 아직 택 좋아요. 더원에, 팔고에, 마가리우드 아, 요번에, 킹 삼성도 하나 써보자. 팬티 또 준비해라. 왜냐면 요거 쳤을 때 감정까지 다 들어가고, 디버프 다 들어가가지고. 준비해라 했다, 형. 미리. 야, 마아라라라라 가자! 셔스티포. 영척, 셔스티포. 굴렁! 야, 아쉽다, 야. 더원형이라서 버틴 거야, 저거. 저거 방금 죽었으면 팬티 바로 가려면 정매하라. 되는데, 그지? 실좀 느껴져요? 뭐 그런 말은 있을 수 있어. 야, 이또 감전사다. 감전 이게 감전 86,000 원 나오는데? 장난이 아니지. 감전 딜 만만하지 않죠? 어. 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쿄 쓰면 어차피 요런 딜 구경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팔고 랭업하고 쿄불 붙이는 데다가 킹이 막 날뛰면. 근데 단점 뭐냐면 그러다 스카디 덱 같은 거 만나면 발레메라 만나면 지제. 근데 이 덱은 그런 저격이 없다.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쿄처젤보다 좋다는 말 뜻은 절대 아니야. 쿄처젤은 진짜 개 미친 사기 캐릭터야. 솔직히. 왜냐면 스카디나 발레메라 많이들 안 쓰거든. 근데 혹시라도 만나면 저요 근데 그런 카운트 없다고 봤을 때는 표처제보다 좋다고는 말 못합니다. 표체제는 너무 좋기 때문에 진짜. 그러나 좀약 그런 상승을 좀안타면서 되게 괜찮은 오빠를 도와주는 여동생이 있다. 요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팀 끝이에요. 그죠? 못 견딥니다. 이거. 특히킹 같은 경더 말랑말랑해 암멜 같은 경우는 더 말랑말랑해서 그냥 이거는 자 선물 받아라 발렌타인 네, 선물이에요 이번에는 17만 6천 뭐 더우 형님도 바로 끝이고 톡 던지면 뭐 누구 있노? 근데 아까 우리 해봤듯이 연반은 안 죽네 연반은 그렇게 죽을 인물은 아니다 변화설 진짜. 이번에는 말이죠. 아까 요런 맛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 요것도 세다는 거. 여기 이제 섀도우일루젠이 그냥 소멸 걸어놓는 기술이다. 할구에 팝팝팝 같은 약한 기술이거든. 그런데도 아 잠깐만. 아아 끝났군네. 아 아이 아이 맛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요게 어. 봐봐, 아, 3명이었으면 15만 나왔겠대 16만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소멸 걷는데 한, 한 16만 네. 터질 수 있다. 우리 그래, 할구로 소멸 걸어봐서 알죠? 소멸을 거는 거지. 딜은 기대하면 안 되거든, 원래. 근데 지금 이 덱에서는 크리스마스 릴리아의 소멸기가 진짜 치기쁠수 있어요. 자, 일단 또만나서이번에암매암매 어떻게 된다? 파크당, 파크당, 암멜. 구바이 빵 암메라 투 16만 7천 이미 경기가 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상대 진짜 킹대기면각킹 잡았다 암멜를로 암멜 잡았다 이런 어떤 핵심 잡고 나면 웬만해서 지고 싶어 질 수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죽일까 요번에는. 요거 두장 한번 써보겠습니다. 섀도우 일루전. 킹꺼 쓰면 더 세지겠지. 주피까지 증가하니까. 근데 킹꺼 써버리면 얘가 죽을까봐 맛을 좀이렇게좀 봅시다. 자, 원래는 이거보다 더셀수 있어요. 킹꺼 다음에 쓰면. 네, 그렇지 않아도 뽁뽁뽁뽁. 야, 23만 나왔었이 23만. 잠깐만. 왜냐면 방금 근력이 두 명이나 있었잖아. 그래서 우세속이 또두 개나 터지고 해서 이렇게 역속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만, 16만인데 어, 우세속으로 두 명이나 또포함됐고이래그 20만이 터지 거잖아. 23만. 이거는 암멜 관통기가 23만, 24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 딜이 나쁘다, 이 말이지. 유틸링인데 근데 이렇게 디버프가 또 많이 없을 때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딜한번 볼까? 그래도 디버프 많이 없고 역속이고. 이 요렇게. 바바바박 자, 요게 4만 7천 정도 나오는 정도고. 전체기라서 그렇지. 자, 1인기라서 17만. 역속이고 디버프, 전장이 디버프 많지는 않았거든. 17만 터졌어. 그러니까 킹이 4, 5만 나왔으니까 전체에으면 15만 터졌다고 봤을 때 지금 이거 하나는 그 15만을 한 명한테 몰아서 죽붙다는 느낌이에요. 그럼 그한 명의 몸이 남겠냐고 몸이 트지부지 어. 자, 이렇게 오늘, 어, 야, 내가 왜 무릎 꿇고 있었지? 너무 톱 흥부해버렸구나, 형이. 신규 LA로 활용한 크리스마스 릴리아와 함께 활용할 때 얼마나 찐스러울 수 있는지. 잘보여드리는 덱인 것 같고요 혹시 저 따라 보멜레인 뽑고 이렇게 투자하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럼 또 좋은 덱들 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굿보이